안녕하세요 명승이 요리의 명승 입니다 자 오늘 할 요리는 중국 동북 전통 요리 구어보로 입니다 한국의 등수육이랑 아주 비슷한 요리 입니다 자 오늘 고기는 한둘 등심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고기 두께는 0.4cm 에서 0.5cm 이 정도 두께로 쓰어주면딱 좋습니다 간장 한스푼 정도 소금 한 티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굴소스 한 스푼 정도 전분은 이제 감자 전분입니다. 감자 전분으로 하면 훨씬 식감이 좋습니다. 사실 이만한 양에 한 100g에서 150g 정도 넣어야 됩니다. 식용유는 한 4술 정도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물을 넣겠습니다. 잡아주면서 자, 보십시오. 이 정도로. 자,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이 정도로 딱해 주면 딱 좋습니다. 조금 재워두겠습니다.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두술. 한 세술. 이거 중국 식초인데, 구도가 제일 좋은데 오늘 일 식초는 5도짜리입니다. 그래서 조금 능력하게 더 빨리 넣겠습니다. 향수육과 꼬버로가서도 편리적인 뭔가 하면 꼬버로가좀더 훨씬 새콤합니다 자. 자 자, 이 정도만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생강, 파, 마늘밖에 없습니다 생강도 최대한 가늘게 아, 집에서 할때 굳이 이렇게 찐할 필요 없습니다. 좀, 저는 유튜브를 짓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봐주십시오. <웃음> 도리를 시장해 보겠습니다. 이 기름은 식용유 중에서 그래도 콩기름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요? <웃음> 그리고, 글쎄요, 저,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동부에서 보면 식당에 간 손님들이 아, 저희 꼽으로는 무조건 그 콩기름으로 꼭 튀겨주세요.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220도 정도 됐을 때딱 튀김이 딱 됐습니다. 자, 연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죠? 보이나요? 이제 불을 줄여주시고, 한점한 한 점씩. 자. 자, 먼저 간것좀 먼저 큰데주겠습니다 자, 아, 보이죠? 방울? 이게 잘 튀겨지고 있는 표정입니다 <웃음> 자, 1차로 먼저 다튀겨나왔습니다 튀어나, 그리고 불을 좀 키워주시고 자, 키지고 고기 보이는 부분 이 빨갛게, 좀빨갛 빨간 물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딱 좋습니다. 잘 튀긴 겁니 자, 잘 튀긴 죠 양념해놓은거 있잖아요 이걸 같이 넣겠습니다 생강파 마늘 전분물을 좀 부어줍니다 그리고 고기 들어갑니다 최대한 조리시간 1분이네 자, 꼬부로 참 쉽죠? 이렇게 집에 직접 해보, 해보시도 고운 날씨습니다 먹어야 돼요? 하나 먹어봐야 돼. 몇개안 먹어야 돼. <웃음> 가이어를 엄청 좋아해거로겠습니다짱구로 음, 맛은 상 상상,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<웃음>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뭐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